다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 중국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점 모양이라는 패턴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실제로 어, 하오마와 점 모양은 같은 의미의 패턴입니다. 어떤 말을 해놓고 의견을 물을 때 괜찮아? 어때? 라고 묻는 그런 구문입니다. 그러나 점 모양이 조금 더 하오마보다 내 의견을 내 주관을 조금 더 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다섯 문장 점마 양을 통해서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날씨 어때요? 라는 문장입니다. TNC 점의 양, TNC 점의 양, TNC는 날씨라는 뜻입니다. TN 치 TN 치 TN 치점머양 일성, 사성이고요. 그리고 점머양 머는 경성이기 때문에 삼성의 경성은 사성 정도에서 살짝 멈춰주고요. 다시 양을 붙이면 됩니다. TN 치점머양 TNC 날씨라는 뜻입니다. TNC 점모양 자, 그런데요 이 TNC 앞에 혹은 시간이나 장소가 와서 그곳 날씨 언제쯤 날씨 이렇게 시간과 장소가 올수 있습니다. 今天 TNC 점모양 오늘 날씨 어때요? 今天 오늘이라는 뜻입니다. 今天 TNC 점모양 동태, 天태怎태동내동 동태, 동태, 怎태 동태, 동 동태, 동태, 怎태동天동怎 동태, 을 여러분 암기하 해 두시 알고 계시동요 그다음에는 응응하하시면됩다다베이징태 동태, 동태, 동태, 동태, 동태, 동태, 동태, 동태, 동내 동태, 동태, 동태, 동 그곳 날씨 어때요? 이렇게 물을 수있습니다天气怎么양 여러분도 소리 내어서 한번 어, 발음하셨으면 합니다天气怎么양 날씨 어때요?天气怎么样?今天天气怎么样? 生日天气怎么样? 동텐天치 모양. 텐치 점 모양. 네, 두 번째입니다. 비행기 타면 어때? 우리가 어디 먼 곳에 갈 때에 여러 가지 교통 수단을 이용합니다. 자, 점 모양이라는 의견을 냅니다. 비행기 타면 어때? 쪼 페이 지점 모양. 주어 페이지 쩌마양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는 비행기라는 뜻입니다. 주어는 안다라는 뜻입니다. 주어 페이지 쩌마양 비행기를 타고 가다라는 뜻이죠. 비행기를 타고 가는게 어때? 라는 뜻입니다. 주어 페이지 쩌마양 쥬어 페이지 양 조지점자 그러면 우리 교통수단을 조금만 더 배워보겠습니다. 후어처 기차라고 합니다. 기차는 석탄을 옛날에는 석탄을 태워서 그 불로, 열로 갔던 차이기 때문에 호어 불화자입니다. 불화자에서 우리나라도 열차라고 하는 것처럼 후어처, 화차라고 하는데요. 후어처 坐火车怎么样？坐火车怎么样？버스를 타고가면 어때 버스는 공아우처공우는 공통된 교류, 교류가 일어나는 차라고 해서 버스가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으로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차이기 때문에 공아우처라고 합니다. 주어, 공车怎么样坐公交 주어, 么어버스 타면 어때이렇어 말을 합어다택 주어, 면어주요坐어租车 주어, 样坐주租车怎么样 주어, 주는 주어, 주어, 가힘주니다 추는 여러분 혀끝을 경개에 살짝 붙였다가 떼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추, 주는혀 끝을 이빨 뒤에 붙여서 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추주, 추, 쪼, 추주, 처 조금 혀가 바쁘겠죠. 입안에서. 그러나요, 혀끝 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내주시면 소리를 훨씬 쉽게 낼수 있습니다. 쪼, 추주, 처 쩌, 뭐양 택시 타면 어때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택시나 버스나 열차나 비행기는 모두 다 동사가 주어가 옵니다. 坐, 추주처, 坐공교처, 坐火車, 坐飞机, 坐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사, 어, 그 사용을 하고요. 뒤에 점 모양을 붙여 주면 됩니다. 坐 추주처怎麼樣? 택시 타면 어때요? 자전거는 치라치치라는 동사를 사용하며 타다라는 동사입니다. 치주신처치주신처 점어야, 치주신처 점어야, 치주신처 점어야, 자전거 타고 가면 어때요? 라는 뜻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루점어야, 걸어가면 어때? 조루점어야, 우리가 지금 어, 교통수단에 대해서 걷는거, 자전거 타는거, 그리고 기차, 비행기, 공, 버스, 택시 이렇게 여섯가지 배웠는데요. 이거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여섯가지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건 교통수단입니다. 그렇서점 모양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조 페이지 점마양조 페이지 점마양 자 소리네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坐飞机怎么样坐飞机怎么样坐火车怎么样坐公交车怎么样坐飞机怎么样 비행기 타면 어때요 坐飞机怎么样坐飞机怎么样 坐飞机怎么样? 坐飞机怎么样? 坐飞机怎么样? 坐飞机去怎么样？也可以。坐飞机怎么样？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수업입니다. 손 씻으면 어때?라는 질문입니다.天气怎么样？坐飞机怎么样？자, 우리 이번에 손 씻으면 어때?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시소怎么样? 시시쇼, 써메야. 시는 씻다 라는 뜻입니다. 쇼는 손이라는 뜻입니다. 동사를 반복해서 쓸 때는 조금 더그 의미를 분명하게 해두고 또 동작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반복해서 동사를 쓰게 됩니다. 시시쇼, 시시쇼. 삼성, 삼성, 삼성이기 때문에요. 이성, 이성이 왔고요. 여기가 삼성이 되기도 합니다. 삼성으로 소리내도 되시고요. 여기서 끊어 주셔서 시시 쇼, 점 모양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연달아서 시시 쇼, 점 모양 같이 이성, 이성, 이성 해주고 삼성으로 점 모양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보통 말이 빠른 경우는 이성, 이성, 이성 점 이성, 모양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한번 쉬었다가 이렇게 끊어서 천천히 얘기할 때는 시시 쇼쩜 모양 아마 이때는 하오마 하오마가 훨씬 더 권유하는 어좀 부드러운 의미가 있고요 쩜 모양은 조금 어 강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시키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만약에 어 코로나로 밖에서 들어왔을 때손 씻지 않고 뭐를 먹으려간다든가 이럴 때는, 洗洗手怎么样? 손좀 씻지 그래? 이런 의미고요 洗洗手好吗? 이거는 좀 부드러운 의미로, 어, 손좀 씻지 그래? 이렇게 조금 부드러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洗洗手怎么样? 洗洗手好吗? 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洗洗手, 洗洗手怎么样? 洗洗手怎么样?好吗? 또可以. 시시쇼. 시시쇼. 자, 여기서도 시는 마찰음이기 때문에 혀끝이 천장에 부딪히면 되지 않고요. 마찰 바 공기가 통하도록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시쇼. 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시쇼. 그래서 발음이 약간 새 나가는 발음이 납니다. 시시쇼. 시시쇼, 怎깐만 네, 잘하셨습니다. 시시쇼 쩌마양 손 씻으면 어때요 시시쇼 쩌마양 시시쇼 쩌마양 여러분도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시쇼 쩌마양 시쇼 시 쩌마양 손 씻으면 어때 시시쇼 쩌마양 시시쇼 怎么样 시시쇼 怎么样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 자, 우리 T 네 N 怎怎么样洗飞手怎怎么样洗洗주怎怎么样시洗手怎么样洗 네번째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어때요样等怎么样 자이 등등 이 자이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이를 쓰고요. 이미 지나가서 발생했을 때는 요를 씁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아직 조금 더 기다려줘 이런 말을 할때 자이를 쓰게 됩니다. 자이 등등 점 모양 등등 등은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동작을 어좀 부탁해서 어떤 동작을 좀 요청할 때 반복해서 어 중국 동사에는 반복해서 많이 씁니다. 짜이덩덩뭐양짜이덩덩뭐 네. 짜이덩덩뭐양 좀더 기다리면 어때요? 짜이 덩덩 怎麼짜이等等 怎麼樣? 자, 자, 자, 자 소리내어 네, 한번 읽겠습니다. 짜이 덩덩 怎麼양 아이가 밥을 달라고 보챌 때 어, 엄마가 어, 조금만 기다려. 짜이 덩덩. 이等等怎 누군가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 주기를 부탁할 때 짜이 덩덩 怎麼양 좀더 기다리면 어때요?再等等怎么样？再等等怎么样？再等等怎么样？再等等怎么样？네,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티엔지怎么样조페이지怎么样시洗手怎么样再等等怎么样 지금 돌아오면 어때? 엄마가 아이에게 밖에 있는 아이에게 어, 지금 돌아오면 어때? 现在回来怎么样？现在回来怎么样？现在는 지금이란 뜻이고요. 回来는 사실 이성 이성이 이 오기 때문에 경성으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回来 回来怎么样이라고. 발음을 많이 합니다. 해외에서는. 그러나 만약에 조금 더 강조할 때는 现在回来 现在回来怎么样? 조금 더 강조해서 말할 때는 이성 이성을 원래대로 다 사용을 하고요. 평상시에는 我回来了 집에 돌아왔을 때我回来了 이성 경성으로 씁니다. 回来了 现在回来怎么样? 现在 지금 돌아오다,现在回来怎么样? 现在回来怎么样? 回来,回来,都可以,现在回来怎么样? 回来, 回来, 现在回来怎么样? 现在回来怎么样? 现在回来怎么样? 现在回来怎么样? 지금 돌아오면 어때요? 现在回来怎么样? 现在훌라이怎麼樣? 现在라怎 지금 돌아오면 어때요? 라이점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금 보충으로 첨가된 문장 때문에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섯 가지 예문을 꼭 반복해서 읽으시고 열심히 수업하셔서 또 오늘 하루도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